안녕하십니까. 1위 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렁이 통과를 한번더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.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시즌에 지렁이 통과를 던져야 하는데요. 일단 우리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님의 원수! 내가 갚아주겠다! 여기는 원추리꽃이 이쁘게 피어나죠? 꽃 피었어요? 원추리꽃이 이쁘게피어요 그래요? 그다야. 와. 부모님의원수 <웃음> 깻잎 따다가 뭐검쌈싸 뭐, 먹을까? 깻잎 있어요? 아, 깻잎이 아니고 뽕잎. 뽕잎? 아, 이, 이거 먹는 거야? 어, 이거 완전 천연 뽕잎 아니야. 아, 그래요? 아주 용화 하나도 안 된데. 부모님의원수 아, 뭔가 시작하자마자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? 아는 게, 아는 게 부모님의 원수밖에 없지, 생각나는 <웃음> 게. <원수>. 생각나는 <웃음> 게. <웃음> 아, 일단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, 여러분들. 아, 이 정극 칼, 원래는. 절때좀 잘해봐. 어, 정극 칼이 원래 요런데 이렇게 같은데 치고 갈때 쓰는 건데. 감사합니다. 그 이영거래 그 돈과 뭔가에 나오는 그칼 같지 않아? 아 맞아 맞아 이칼 약간 그거 그칼 같아 뭐 무협 나오는 영화 어. 칼이 뭐 이런 거 거기에 보면 영화 보면은 뭐 부모님의 원수 내 형제의 독수를 하러 왔다 막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? 지금 TV에 나오는 그거 죠 정글의 법칙 맞아. 그런데 나오는 칼도 이런 칼이야 내가 아마 다큐, 정... 다큐에 나오는 어. 칼도 이런 칼이고 만약에 제가 정글의 법칙 거기에서 김 음. 정말 족장님과 같이 촬영을 한다면, 제가 이칼 들고 가가지고, 그냥 다, 어? 가해가지고, 동물 다 잡고, 어? 다 구워먹고 막 하겠습니다. 어, 저 출연 좀 시켜주십시오. 아시겠죠? <웃음> <웃음> 저도 크, 잘해요! 어? 웃길 수도 있고, 어? 예 어? 다큐처럼 할 수도 있고, 만능입니다, 만능. 알았죠? 피디님, 섭외, 알았죠? 자 우리가 저번에는 제가 지렁이를 그냥 넣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에 그냥 넣으니까 금방 막 물고기들이 먹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망에다가 제가 담아왔습니다 망에다 담아왔고 여기에 끝에를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가지고 이제 망에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럼 한 24시간 더 넘게 아마 통발이 가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원래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어 너무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안돼요 원래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어. 살짝 지렁이를 빠져야 돼 그래야 오래가요 가운데다가 묶어주겠습니다 하나 아... 두 으... 휴... 최대한 길게 으아 됐다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통발을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된다. 이게 비울 때딱 잡히는 애들 이 있거든. 따나사리. 와 여기 통살이 엄청 많아요, 아빠 통살이? 어. 응. 그리고 새끼 물고기도 엄청 많은데. 음. 일단 건져볼게요. 아무것도 없는데? 없어? 응. 오뭐 있네? 이거 어, 뭐야? 뭐야? 뭐 하나 들었네. 오 씨, 엄청 큰거들었대와 깜짝 놀랐어 나. 걔들 <웃음> 그한 마리밖에 없어? 그런 거 같은데? 야 이놈 되겠어. 야야야, 엄청 빨빨해, 어. 엄청 빨빨해. 와. 야. 와 대박이다. 내기가 <웃음> 큰게한 마리 들은 거 같구만. 꺼내고 길어서. 튀어나가는 응. 거 아니야? 꿀래. 평평한데 평평한데. 여기 여기. 메기가 네, 되게 큰거 같은데 그 튀어나가면은. <웃음> 저런 게 잡혔어? 더만한 게. 엄청 큰게 잡혔어? 우와. 오, 저거 저거 저거 저거. 야. 와. 대박. 야 신기하다. 야 어떻게 저런 게 잡? 메기가 나타나. 메기가 대물 메기래. 야, 야 진짜 이게 바로 장마철에 잡을 수 있는 메기거든요 <웃음> 여기가 메기가 많다고 좀 얘기가 많았어요. 대... 소문은 소문은 많이 났지. 어, 소문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막 메기가. <웃음> 아, 어, 야, 대박이야. 뭐 진짜. 뭐. 야, 물좀 놓줘라 야. 야, 잘해, 놓쳐. <웃음> 저래도 이제 플라상 놓치면 또 개털 낸다. 아, 안 놓치지, 안 놓치지. 야 이거 뭐야? 야, 야, 야 다슬기도 들어갔어. <놀람> 들어갔어. 요들이다슬기가 <요고랑> <웃음> 크게 들어갔어. 들어가야지. 조그만하게 들어간대. 야, 이거 몇센치 해야 될까? 너무 힘어 오기야. 자기야 먹자. 이거. 기 <웃음> 자.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먼저 떠보세요. 알았어요. 어때?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? 아 수제비부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표 매운탕. 아 뜨거. <웃음> 와음 쫄깃쫄깃해요. 음, 원래 수제비 는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이요. 음, 엄청 맛있는데요? 음. 아, 매기 볼까요? 매기 <웃음> 와야 <웃음> 메기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아빠 메기 살 한번 드셔보세요 음. 자 여기 야 이거 봐요 메기 살이만해요진도 맛있어. 음 먹어봐요 이거. 진짜. 자 제가 여러분들께 메기 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메기가 살이 엄청 나쁘네. 우와 음, 이거 보세요. 야 먹어 먹어볼게. 와 밥하고 <웃음> 맛있다 맛있다 음. 아빠 이거 뼈살 저거 먹어도 돼요? 잘먹어요아 알겠습니다 아빠 맨이 감자가 너무 맛있어 감자 음. 오 떨어졌다 머리 어 여기 음. 머리살이 맛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그걸 면기 뼈만 나왔습니까? 뼈 <웃음>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운이 좋아가지고 면기 아빠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는 엄마표 수제비 매운탕도 먹어봤는데요.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. 좀큰 강으로 가가지고 좀나만한거좀 가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뭐 다양한 컨텐츠도 진행해볼 생각이니까요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